저 오늘 랜선으로 진행한 이 촉식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너무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네. <웃음>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동했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진짜 직접 얼굴 보지는 못했지만, 네, 네. 환영의 열기, 환대의 열기가 느껴져서 네. 어, 너무 좋았는데, 네. 어, 햇리 씨가 홍보대 사일때더 뜨거웠다는 얘기죠. 네. <웃음>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실 계기가 있으세요? 네, 네그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제 늘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늘 이렇게 비영리 단체들 <웃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네. 이렇게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희생하고 공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과학적인 요소들이 좀더 들어가면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툭 건드려줄 수도 있고 음, 그리고 꼭 그렇게 어, 그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도 그, 그분들의 그 협력을 끌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어, 과학적으로 운영했을 때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래서 비영리단체 좋은 비영리단체와 함께 한번 그런 일을 시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세이프터 네. 네, 출연하고 연락을 주셔서 세이프터 아, 출연하고 그 일을 함께 하면 너무 보람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네. 말씀해 주셨을 때 방금 음. 과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음, 음. 기분... 나름대로 음. 활동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예시를 한 가지 정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아이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여, 놓여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흔들려서 기부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데 어 어쩌면 너무 해맑고 귀엽고 환한 웃음을 보이는 아이의 얼굴이 사람의 마음을 더 흔들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내가 투명히 알고 있을 때그 어, 단체에 더 많이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인간의 노예가 어떤 방식으로 음, 누군가를 돕게, 돕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음,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꽤잘 알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어, 등장하고 있는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또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은 어, 지금 내가 기부한돈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를 거쳐가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누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나누려면 머신러닝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잘유용하게쓸수 있거든요. 제가 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의 어린 시절도 좀 궁금한데 교수님 어떤 아, 아이였나요? 저는 일단 네. 완전 장난꾸러기였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네. 재미없는 네. 영화를 보면 네. 네. 다음날 학교에 와서. 네. 너무 재미있게 그 영화를 아, 소개해서 네. 아이들이 정말 이 영화 꼭 봐야 되겠구나 네. 하고 극장에 가서 네. 다들 영화를 보고 다음날 네. 저를 죽일려고요 <웃음> 네. 네. 그런 재미로 학교를 다녔고 야구를 엄청 네. 좋아해서 아, 네. 네. 초등학교 중학교는 주로 야구를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는 어. 그런 어린이였죠. 좀 어린이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네. 궁금해요. 네. 이제 어, 요즘 사회를 보니까 그런 정도의 보호, 그러니까 어, 이 안에서 마음껏 실패해도 돼, 실수해도 돼 라는 정도의 울타리도 받지 못해서 음, 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 주변으로부터 너무 많은 폭력의 시단이기도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러니까 어, 아이들을 우리가 음, 잘 케어해야만 조, 생존 가능한 존재라는 걸좀 인식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세이프티출드 홍보대사로서 좀 기대하시는 점 그리고 또 다짐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마무리를 네. 하려고 합니다. 네, 그더더 그더 많은 사람들이 세이프트 출드론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더 많은 후원을 받아서 그 돈이 더 많은 아이들한테 가고 하는 일들은 뭐 제가 아니어도 그 저와 함께 이미 선정되신 그런 홍보대사분들이 너무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음어 지금 후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음 내가 어 후원한 돈이 아이들이 진짜로 어,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잘 사용되고 있다는 어, 라 뿌듯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 있도록 네. 어, 그러려면 어떤 노력을 내가 할수 있을까? 네. 그래야 또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이프실드러들게 어, 기부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함께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하고, 하고 계신 사업들 너무 많은데 네, 네. 네. 저도 하나씩 하나씩 다 응, 참여해 보고 싶고 일단 무엇보다도 <웃음> 내일부터 빨간 염소를한 마디 해야 <웃음> <사야> 겠다 <웃음> 네. <웃음> 어, 누군가에게 빨간 염소를 후원해야 되겠다 아, 뭐 이런 네.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